보성 쪽파 이거 보성 쪽파지 보성 특산품 보성 쪽파 큰 단인데 이게 네단 이게 네 단이에요 이거 네 이거뭐 하게? 응, 이거, 파김치 단게 응. 파김치? 응이 쪽파는 이 보성 게 맛있어 그리고 이파리가 이렇게 이렇게 짤막짤막한 게 김치 담으면 맛있는 거 이게 이렇게 긴 거는 맛이 없어 이렇게 짤막짤막한 게 사야 돼딱 이게 쪽파김치 용이야. 저번에 안 담았었나? 또, 또 다른 건가, 요거는? 음, 이거, 먼저는 쪽파 짱아찌. 이거는 쪽파 김치. 몇번 담았는데, 올해 처음 담으니까, 또. 2023년도 쪽파김치? 응. <웃음> 아 쪽파가 너무 좋아서, 사깠어. 통통하면서, 짤막짤막 해가지고. 와, 다눈물네 키가 왜 이렇게 작지? 응? 왜 이렇게 이게 종자가 그런가 봐. 원래 키가 큰 종자가 있고 작은 종자가 있고 그런가? 몰라, 나도 모르는데. 이게 보송 쪽파니게 짤막짤막하네. 짤막짤막하네. 응. 짤막짤막 약간 응. 굵직굵직. 응. 이게, 이게 딱 좋아. 이런 거 담아야 돼. 싸졌더라, 쪽파가. 싸졌다고? 응. 가격이 좀. 그때 이게 어. 이런 거막한 9,000원 쓰겠거든? 응. 어. 근데 3,500원 줬어. 한 단에? 응. 한 단에 그때 9천 원 얼마 했다고? 그래 비싼 때. 와, 쌀때 그냥 잔뜩 사야겠네. 싼 거로 싼거 위주로 해가지고. 쪽파 김치는 오래 두고 먹어도 괜찮으니까 응. 음. 와, 9천 원할 때는. 너무 비싼데 9천 얼마는? 진짜 못 사겠더라고. 응. 음. 너무 많은그다 안안 비싼 게 어디 있어? 무도 비싸고 다비쌌지그 음. 쪽파 농사 이게 잘 짓지. 우리는 잘안 돼. 우리는 잘안 돼. 이 뭐가 기술력이 뭐가 있나봐. 이거 음. 하우스 거지 하우스 거. 전문가들이 하는 거라 잘잘 음. 키우잖아. 음잘 컸지 아주 통통게잘 컸어. 이거 좀 찾아서 봐야 돼막 키울 게 아니라 <웃음> 이 방법이 있을 거라고. 나 심어를 뭐 심어만 너무 큰지 알지. 그러니까. 이 다. 근데 방법, 우리가 내가 요령 이 뭐, 있어 요령이. 내가 심으면 이렇게 통통하지가 않아. 음. 깨끗하게 세 번씩 쳤어. 음. 그리고, 이 달아에다 담을 때는, 이, 팔을, 여기 밑에, 끝을 다 잘랐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거든, 히칠 때. 그니까 러 이렇게, 이렇게 턴 다음에 이렇게 담아야 돼. 다 털었어? 응, 다 털었어. 안 털면 물이 많이 나와. 이제 액젓으로 먼저 절거 줄 거야. 뿌리 쪽으로 이렇게 좀. 절근 다음에 한번 버무리가 좋거든 두큰만두큰만 해야겠다 또, 짤까봐 요거는 소금은 안하나? 응, 음, 소금 안해 음, 이렇게만 해놓으면 이리 다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음, 이렇게 놔둬 그냥? 응, 음, 한시간 정도 음. 놔두면 자, 이파리도 같이 숨죽어 이렇게 나왔지요? 어. 죽었지요. 음, 응, 그 중간에 중간한번 뒤집어 줘야 돼. 이렇게 됐어? 응, 됐어. 응. 그 옮겨서 이 국물을 써야 되니까. 1시간 10분 절거어요 아까 액젓을 2컵 넣었잖아? 몇컵 나온가 봐야지. 2컵 더 나오네. 물이, 그, 수분이 나와서 그래. 2컵 반 정도 되겠다. 2컵 반 정도. 배 조그마한, 배조그마니까 2개. 양파, 양파도 두 개. 파가 꽤 많지? 응. 음, 꽉 찼네. 응? 어? 꽉 찼. 꽉 찼다. 여기 마늘, 마늘을 한 스무 알, 응, 스무 쪽 넣고 액젓을 부숴 주는 거야. 갈아야지. 여기엔 올리고당을 설탕 대신. 올리고당을 한반컵 정도? 반컵 정도. 깨도 두 숟가락. 고춧가루. 한세컵 정도만 넣어보고. 네 컵. 여기에는 찹쌀 풀. 천밀인데 반만 부어줄게요. 쪽파가 많아니까 지금 소금 다 만든 건가, 이게? 응, 음, 이제 칠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. 여기 간을 좀 보고. 지금 이게 파가 저기 소, 저기 액젓 간이 있으니까 너무 이걸 짜게 짜게 하면 안 돼. 약간 싱거운 듯하게 해야 돼. 이렇게 반 컵만 더 넣으려고. 근 이렇게 고춧가루가 뿌르면 더 걸쭉해져. 금방 비비는 어? 금방 비벼 아 이건 파는 음. 따뜻기가 힘들지 담는 건 쉬워 너무 많으니까 조금씩 묻혀가면서 해야 돼 양념이 좀 넉넉하니까 좋다 아, 그 양념이 막 너무 적으면 또딱 좋은데 응아이 음. 맛있어 보인다 응? 맛있어 보여 맛있어 보여? 흐아 <웃음> 좋다 쯔통 이리 갖고 와이요응 음. 하나 먹어보고 맛 응. 응 간딱 맞아. 응. 간딱 맞아. 언제 가지는다 추리지, 이거? 추리는 게또 조금 걸리네. <웃음> 가지를히 놔야지, 막 담으면 끊어 먹을 때 되게 나빠. 하나 뭐 줘볼까? 간이 맞나 볼 거요? 이응응, 응. 응. 하나 먹어봐까 자, 와 어, 좋네. 응 좋아? 응. <웃음> 간딱 맞아? 맛있어, 딱 맞아. 응, 응. 맛있다니까. 응. 음. 맛있어 보여, 응. 맛있어 보여 이분께. 응. 맛있어 보여 디어응 맛있어. 아니 맛있 보이는 게 아니라 맛있어. 응. 양념 남은 거는 음. 나중에 이, 이파리 숨좀 죽으면 넣어야 되겠다. 김치통이 너무 하나 차가지고 아이 풀은 내가 물 1리터에다가 그 마트에선 찹쌀가루 네 숟가락 넣고 끓이니까 이렇게 딱물구고 좋아요. 그래서 이거는 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냉겼는데요. 얼려놨다가 나중에 또 김치 담을 때 쓰면 되고 이 양념 좀 남은 거는 요 김치통이 너무 하나 차서 이파리가 좀숨 죽으면 좀 위에다 뿌려주고 안그러면 얼려놨다 이것도 다음에 쓸거예요. 이게 파김치가 너무 양이 많으면 이렇게 양념 맞추기가 참 힘들어요. 근데 어느정도 그래도 오늘은 딱 맞았네요. 그거 굉장히 맛있어요. 이렇게 담았더니 맛있네요. 그리고 저는 이게 파 매운게 싫어서 실내에다가 한 3일정도 놔놨다가 냉장고 넣어요. 좀 완전히 익은 다음에 먹는게 난더 맛있더라고. 감사합니다. 뚜껑이 묻으니까 묻으면 안 돼. 어? 뚜껑이 묻으면 안 돼. 뚜껑이 묻으니까 비닐을 이렇게 할래. 이게 눌러지면은 묻 이게 묻지 않아 그러니까. 안성했습니다.